빨간불인데 금년 가네? 사고 날텐데? 삐리리리 삐리리리 사거리에 교통사고 발생 에이스레스큐엑스 출동 바람 흠 교통사고가 났나 본데? 출동해야겠어 트랜스포메이션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겠어 내 손을 잡아 끙끙 끙. 얼른 나와 내 손을 잡고 얼른 나와 다행히도 안전벨트를 매서 크게 다치지 않았어 아 자동차가 뒤집어졌군 조심해 에이스XQX 흥 응, 이정도쯤이야 에이스X 파워 역! 불이 났어 으악 뜨거워 불을 꺼야겠어 에이스스 워터크롬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후훗. 근데 어쩌다 이렇게 사고가 난거야 연두색 스포츠카가 빨간불인데 슝 달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 사고가 나버렸어 어? 그런 일이 있었군 정말 고마워 레이스 SQ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갇혔을 거야 난의리하신에이스스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줘 난 이만 연두색 스포츠카를 찾으러 떠나야겠어 아. 어? 저기 저 차로군 거기서 멈춰! 에이! 무슨 일이야? 너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! 어! 몰랐어! 난 그저 빨리 가려고 했었던 거야! 다음부터는 신호를 잘 지키도록 해! 알겠어! 미안해! 굿! 오늘도 에이스 레스큐 엑스 임무 완료! 친구들! 오늘은 에이스 레스큐가 사고 난 자동차들을 도와주었어요!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서 많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었죠? 우리 친구들은 신호도 잘 지키고 안전벨트도 잘매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놀아요. 안녕!